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전해드리는 어쭈비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키네마스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건데요. 오늘부터 키네마스터 강좌가 시작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키네마스터를 검색하신 다음에 설치를 하십시오. 그리고 열기를 누릅니다. 열었을 때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프로젝트를 여시고요 비율을 설정을 합니다 유튜브에 업로드하실 때는 16대9 비율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 첫 번째는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동영상은 키네마스터에서 다운받은 영상들이 여기로 들어갑니다 카메라를 켜고 동영상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플레이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방금 촬영한 영상이 여기 카메라에 들어가 있죠 카메라에 들어가서 방금 촬영한 영상이 여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클릭하면은 아래 타임라인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우측의 상단에 체크를 누르면 됩니다 이 아래를 타임라인이라고 합니다 빨간색 기준선이 있습니다 이거를 플레이 헤드라고 합니다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옆으로 이동할 수가 있고요 살짝 누른 다음에 떼지 마시고 움직여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왼쪽에 하단에 보시면은 문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를 꾹 눌러주세요 1초에서 2초 정도 눌러주시면 은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이전 지점으로 이동하거나 을 아니면 은 타임라인 맨 앞으로 이동 타임라인 맨 앞으로 이동하면 은맨 앞으로 플레이 헤드가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꾹 눌러서 타임라인 맨 뒤로 이동 누르면 은 끝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동이 가능하고 여기 왼쪽 하단에 아이콘 눌러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손가락 두 개를 이용해서 타임라인을 확대 축소가 가능한데요 손가락 두 개를 이용해서 축소했고요 확대했습니다 지금 타임라인에 영상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클릭해 보면 네모나게 박스가 생깁니다 이 영상을 두 개로 나눠보겠습니다 영상을 클릭하고 오른쪽에 가위 모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트림 분할에서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빨간색 기준선이 플레이 헤드라고 말씀드렸어요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은 이 기준선에서 영상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만약에 잘못 나눴을 때는 되돌리기가 있습니다 왼쪽에 동그란 화살표를 누르면 은 다시 원니치가 됩니다. 플레이 헤드 기준선에서 뒤에 부분 영상을 살리고 앞에 부분은 지우고 싶다 하실 때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가위 모양을 클릭하신 다음에 플레이 헤드에서 왼쪽을 트리밍하고 첫 번째가 있습니다. 첫번째를 눌렀더니 바로 앞에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이 기준선에서 뒤에 부분은 뒤에 부분을 자르고 싶다. 없애고 싶다 하실 때는 플레이 드의 오른쪽을 트리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했더니 플레이 헤드 기준선에서 뒤에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살리고 필요 없는 부분을 없애는 게컷 편집이거든요 촬영한 영상을 가져와서 컷 편집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컷 편집한 영상을 내보내기 한 다음에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